안녕하세요. 제이씨 직거래소입니다. 어, 아마도 제이씨 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롤렉스 제품인데요. 에어킹입니다.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어 에어킹 먼저 베젤을 살짝 보겠습니다. 베젤은 플루티드 베젤 톱니바퀴 모양의 플루티드 베젤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돌렸을 때 특히 자연광에서 더 반짝반짝거립니다. 그리고 베젤은 이렇게 살짝의 야광이 있고요. 베젤 크기는 34mm입니다. 한번 재볼까요? 이렇게 34 제품이고요. 비수 반짝반짝거리입니다. 오이스터 퍼페츄얼, 브레이슬릿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크라운이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. 음각. 이 제품은 풀셋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면 레퍼런스 넘버는 114, 234 여러가지가 있고요. 뒤에도 이렇게 롤렉스 그래서 돌리면 이런식으로 오이스터 퍼페추어 여기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가른 상태입니다. 그러면 다시 제품으로 돌아가서 한번 뒤를 에 열어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? 롤렉스, 지니바, 스텔, 스틸이죠 스텐.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판이고요. 방수는 100m입니다. 롤렉스 라인 중에 가장 음, 저렴한 라인 중에 하나죠. 롤렉스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제품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한번 차 볼까요? 에어킹은 이런 식으로. 36 보다는 살짝 찼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크라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에어킹 아주 간단하게 레퍼런스 넘버는 114234 제, 제품을 풀셋 제품입니다 소개했습니다 짠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사진과 주소가 있습니다